총경들 회의가 어떤 부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일선 지휘관의 경우에는 그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을 그 부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관의 여행 신고라는 절차인데 다 밟았답니다. 어떤 걸 위반한 한 것이죠? 법을?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법 위반한 것도 없는데 그것을 금지하고 해산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다 더나가서그 모임을 후퇴타, 즉 내란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디서 국권을 물러나게 하고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 내란이라는 좀... 이야기를 주장 않았습니다. 호텔타가 내란입니다. 다릅니까?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한상대 총장 물러나라고 했던 적법...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적법합니까? 장관님 아까 경찰 총경들 회의가 어 검사들의 회의와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집회 금지나 해산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총장 승인하에 의견을 수렴했던 것이 바로 검사들의 회의였음에 반하여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리력이 사용 물리력 사용 가능한 세력들이 모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2012년도에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에 한상대 총장 물러나라고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총장의 승인이 있었습니까? 저는 잘모르고있습니다 어, 총장의 승인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자, 집회 금지 또는 해산명령 위반이 되려면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죠 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관의 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그장 후보자하고는 점심을 먹으면서 보고하는 일정까지 잡았던 모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일선 지휘관의 경우에는 그 위수 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그런데... 부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제가 네. 확인해보니까 관외여행 신고라는 절차인데 다 밟았답니다. 어떤 걸 위반한 한 것이죠, 법을?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법 위반한 것도 없는데 그것을 금지하고 해산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거기다 더 나가서 그 모임을 쿠테타, 즉 내란에 비유하셨습니다. 판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이번 경찰들 모임에 내란 목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내란이라는 말을 일반적 저 내란이라는 이야기는 잘안 들었습니다. 쿠테타가 내란입니다.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쿠테타하고 내란이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내란이 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물리적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한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것에 미치지 않았고 특히 이번 경찰들의 회의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의 방안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을 모아서 자신의 수장이 될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국헌을 물러나게 하고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까?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집단 행동이라 하더라도 내 행동이 의견 수렴 수렴 정도도 금지된 집단 행동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한상 대통령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대 집단 행동은 적법합니까?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전인수격 인수 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